네, 안녕하세요. 브래비가였습니다. 가을과 함께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네, 올해 안 좋은 사람들로 많은 분들이 고향집을 찾아뵙지 못하실 텐데요. 네,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 가족, 친척들과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또 추석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집에서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럼 앞으로도 저희 브레이걸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